안녕하세요. 깃털 분입니다. 오늘,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난, 지나... 아, 점심시간좀 됐는데, 또 배고픔이 살살 찾아와서 공복을 한번 잊어보려고 타바타 운동을 한번 실시해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하고 싶은 운동은, 하려고 하는 운동은 엉덩이, 폭파 운동. 엉덩이를 허리로 올릴 수 있는 엉덩이, 폭파, 타바타 4분짜리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탄력받으면 다섯, 다섯 세트, 힘들면 한 세트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 동작. 크랩워크. 꽃게처럼 옆으로 걷기 탄력밴드를 했기 때문에 자극은 아주 강합니다. 20분 운동, 10분 휴식, 4번 타바타.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 나올. 쳤다, 오므렸다. 펼쳤다 엉굴렸다 펼쳤다 엉굴렸다 펼쳤다 엉굴렸다 펼쳤다 엉굴렸다 그 다음에 런지 킥팩 킥백 왼쪽 런지 아 킥백 뒤로 뒤로 오른쪽 첫 번째 세트 도전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옆으로 걷기 와이드, 베이직, 와이드, 베이직, 와이드, 베이직, 와이드, 베이직, 와이드, 베이직, 와이드, 베이직, 와지드 어. 어. 베이직, 지. g r a c i 세트 도전 스쿼트 옆으로 걷기 스커트, 인앤아웃 와이드, 베이직, 와이드, 베이직 와이드, 와이드 런쥬 킥 왼쪽. 지 깊게 오른쪽. 2세트 남았습니다 힘들지만 두세트마저 해볼게요 네번째 도전 이것도 옆으로 봅기. 인에 우스커트 와이드 베이직 와이드 베이직 최대한 열어주시고 열고 닫고 열고 열고 원위치 열고 원위치 열고 네, 그럼 쭉 Oh. 세트. 마지막 세트, 다섯 번째, 마지막 화이 스쿼트 옆으로 걷기 힙 밴드가 없으면 스타킹 묶어서 해도 됩니다. 이는 아우 스커트, 와이드 베이지, 와이드. 가뭇이 좀 느껴지시나요? 엉덩이 자국? 그 다음에 런지 킥백 왼쪽 그리지 <놀람> 이내 I'm a y 가면 하나 새로 구입했습니다 방금 골드 가면 4분짜리 타바타 5세트 아름다운 데 5세트 완료했고요 이렇게 운동하면 아마 이러다가 엉덩이가 어깨로 갔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나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엉덩이하고 허벅지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제가 운동을 하고 있고 요 저는 원래 합이라서 많이 아래쪽이 하체가 튼튼한 편인데 그냥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근육도 작, 아, 근육도 같은 엉덩이와 허벅지를 가지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항상 엉덩이하고 하차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운동할 때 내가 어, 자극받고 싶어하는 부위를 집중을 해 생각하면서 하면 더 자극이 많이 가고 한다고 하네요. 하여튼 오늘은 지금 20분짜리 탑파트 운동하면서 공복을 좀 잊었으니까 땀뺀거 수분 보충하게 해서 물좀 마시고요. 오늘 나머지 하루 또 열심히 활기차게 행복하게 잘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 잘 보내시고요. 이따 집에 가자마자 퇴근하자마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게을러져서 오늘은 한번 뭐꼭 운동, 퇴근하자마자 가서 옷, 운동복 갈아입고 꼭 운동하겠습니다. 약속입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